클라스가 와~ Good quality. Good quality. Good quality. 안녕하세요, 특검장입니다. 자, 오늘은 이제 또 현지 현지 저기를 가이드해주시는 헌터분 집에 이제 초대를 받았는데요. 여기서 곤충 같은 걸또 소개해 주신다고 하네요. 자, 그럼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필리움이랑 총, 그럼 이빨 를 이제 관찰하려고 왔습니다. 여기는 한 손바닥, 손바닥만 하네요. 제가 이거 인도네시아에서도 봤거든요. 근데 여기하고는 진짜 비슷한 종류 같아요. 와... 필리핀에는... 세종 있는 것 같아요. 오, 세종... 저는 발라하에서어떤거 하나 있었어요. <웃음> 와... 네. 여기 뒤, 뒤에 날개 부분이 이제... 나뭇잎부분하고 진짜 닮았어요 엄청 똑같아요 인맥까지 표현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예.. 어.. 뒤집 보면 여기도 나뭇잎하고 되게 닮은 거볼 수가 있어요 색깔도 이제 다르죠 여기 앞뒤가 이렇게 딱 보고 있으면 뭐가 나뭇잎이고 이제 필름인지 구별이 잘 안돼요 그래서 이런걸로 이런 이제 생존 전략입니다 생존 전략 와.. 지금 여기 이제 사육장 와.. 기라파 <웃음> 아, 로디카루디카 아, 로디 아, 로디가. 아, 로디가. 디가 로디가. 로디가. 로디가. 디가디가 이거 가로가 로디가. 로디가. 로디와 역시 헌터십에는 가 로디가. 가 나르네요 여기 가 <웃음> <우와. 우와. 와. 웃음> <이스. 웃음> 이게 지금 아, 네. 팔라완뭐저기 아, 111. 110. 길어파 110. 길어파 111mm. 아이건 108mm. 아 108mm? 야. 와. 정답 아닌데? 여기 소형 길라파도있네요 소형 길라파아여기또 시체 같은 것도 있네요. 이렇게. 미남하고 역시 네. 종류가 다양하니까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이 저기 이게 오돈 톨라비스 임페리얼스? 임페리얼 임페리얼라이 임페리얼리스. 임페리얼리스 임페리얼 네 이크로 종인데 네, 팔라완섬에서 서식한다고 하네요. 이제 여기 다리 부분이 이제 주황색, 주황색이 특징 같고요. 이게 사육이 또 어렵대요. 사육이 어려워서 이제 일본, 대만 그런 곳에서도 이제 실패한 그런 종이라고 합니다. 와 진짜 근데 엄청 멋져요. 멋진 건. 자, 이제 요거는 호딘세이라는 사슴벌레입니다 와, 근데 이게 6cm 정도까지 큰다고 하는데 요거는 한 소형, 소형에서 중소형 정도 되겠네요 와 이게 수컷이고, 지금 여기 안컷이 더 있는데 안컷도 한번 보여드릴게요, 제가 자, 안컷 안컷은 그렇게 특별하게 생기진 않았어요 진짜 막 국내 뭐, 넓적 사슴벌레하고 비슷하게 생겼고요 네, 네 이거는 이제 제브라 사슴벌레라는 그런 사슴벌레입니다 사슴벌레 종류이고 이제 이건 인도네시아에서도 제가 잡아본 적 있어요. 그쪽 그쪽에서도 이제 앙코스코스에서 잡아왔는데 이쪽에서 보니 또 새롭네요, 되게. 와. 자 이제 표온방울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. 와 표온방울. 오. 그 <웃음> 여게 여러 가지 표본 있네요. 밑에, 오, 그, 오. 여기 이제 이거 옥시도 있네요. 옥시, 옥시도 있고 뭐, 뭐죠 이건? 신기한 것도 있네. 어, 여기 쥐베리도 쥬베리, 아, 있구요 이건 이제 판매하는 그런 곤충들입니다 건조시켜서 어, 오 아틀라스 아틀라스? 오오 핑크 오, 라지 절? <놀라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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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철두샷 아. 오, 멜로운도룸인도스모 yeah. 아, 또대 이쪽. 리스모 이거. 모 오, 레드 레드. 알아 100페소. 100. Red. 100. Oh. 오. 그 레드. 레드 레드. 오, 여기 됐죠? 저거에 뒤지 있네요. 와. 냉장고지 오. 아니. Right. 아, 여기 티폰 여기 있다. 티폰. 이게 티폰. 야, 티폰. <웃음> 여기서민니 Scott, Scott? c o 스쿼? s c 스쿼 t Scott, Scott, s c t s c o o t t o t t s t o 자 여기는 이제 버드윙 버드윙을 전족하고 있는데요. 와 여기 이렇게 버드윙 이렇게 이 많습니다. 지금 여기 있는 게 수컷 개체고 여기 있는 게 암컷 개체. 와 신기합니다. 자 지금 이제 탐방을 끝내고. 네, 나오려고 하는데요. 와, 진짜 더워요. 진짜 적기도 한데 엄청난 물량이 엄청납니다. 이렇게나 많은 물량 감당하고 있으신 게 진짜 대단합니다. 필리핀 유일하게 화가증 있는 사람. 네, 그리고 필리핀 유일하게 환경 보호가증이요? 아, 환경 보호에서 내준 네. 네, 환경. 와, 환경 보호가증까지 있으신 분인데 진짜 대단하십니다.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